연애를 잘하고 싶어서 연애 프로그램도 즐겨보고 연애 소속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자꾸 연애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분들은 유독 연애가 잘안 되는지 오늘 팩트를 폭격해 드릴게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항상 너무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이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람 중에 기왕이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입찰자는 많은데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을 선택하겠죠 변해를 못하는 분들은요 본인의 입찰가가 낮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못 올라갈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나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올라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애는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이 사투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지에 가보면 그 현지인들이 서울 사람 냄새 난다고 금방 알아요. 연애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적용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티가 나거든요. 어설프고 매력 없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랑꾼의 기질이 없다면 그 사랑꾼이 되기 위해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를 못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애는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른 룰이 적용되고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전안 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애를 아무리 잘한다고 떠드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공식처럼 통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꼭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뭔가 공식을 요구하거든요. 연애는 구구단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을 하지 않아요. 자존감을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림일더라도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내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 외모가 별로야 너 능력이 없잖아 너 나이가 너무 많아 너 키가 너무 작잖아 여러 가지 냉정한 비판들을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귀에 안 들리게 하고 있어요 나만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참아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냉정하게 비판해 보세요 그렇게 내 모습을 정확히 판단하면요 가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 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계속 연애를 잘 못하실 거예요 오해해서 넌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니까 안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 되면요 바꿔야죠 내가 부족하면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특별한 매력이 없어요 네 번째 경우 처럼요 내가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그게 그 정도로 부족해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것들은 딱히 없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내가 되게 못생기지 않았고 내가 되게 키 작지도 않아 이렇게 나는 어떻게 보면 좀 평균적인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매력 하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연애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건을 살때 여러 가지 조건이 두루 좋은 물건은 제법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 두루 좋아야 좋은 물건이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조건 하나가 충족되지 않고 두루 좋기만 하다면 그 물건은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거든요 이걸 보시고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분들은 아마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쁜 걸로 끝내실 거면 의미가 없어요. 기분 나쁘신 거 말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연애를 좀 길게 보시고 내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